이거 좀 하고 들어가야 돼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가는 출근길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차에서 영상을 찍는, 찍는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브이로그고요 일반적인 브이로그지만 제가 찐 살을 빼야 되는 그런 브이로그입니다 빼야 되는 브이로그 나 살쪘어 2.5kg, <웃음> 진짜 많이 쪘다. 음. 들깨로도 간것같 은데요. <웃음> 김치를 넣은 닭도리탕이라고 자연... 사람들이 하는 걸 봐서 보고 했어요 자연인이다 사람들 자연인이다? 응 그건 별로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이 안 되잖아 어,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 아닌데 괜찮을 것 같아서 <웃음> 이상한데 아, 좀 독특해서 한번 해봐봐 응그맛 쓰고 그냥 딱 누르니까 진짜 자연인이 만들어먹을 것 같은 맛이야 <웃음> 맛이 없어 <웃음> 김치를 그래도 개운하니 괜찮아 오늘은 수일 오늘의 아침은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입니다 두 개씩 사왔어요 응. 하나를 먹... 먹어보자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반전이죠? 그릭 요거트에는 우유의 두 배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. 마실 순없고 마실 순 없지만 안 보고 떠먹어도 흐르지 않을 정도의 쫀쫀한 제형이네요. 맛있다, 이거. <목소리> 엄청나게 지저분한 제 가방 안입니다. 오늘은 여행용 커피포트를 챙겼어요. 저희 회사에 커피포트가 없는데 제가 파이 물주머니를 갖다놔가지고 끓인 물이 필요해갖지고 이걸 가져갑니다. 바나나랑 사과도 들어있어요. I'm s e d o t e And then we asked that same question uh, to California What do you think the a l a b a m a s i n a o i s And they said this we're crazy liberal Californians That we're not patriotic t t we're snobby, that w r e e godless 제가 드디어 기사단장 죽이기 1권을 마무리했습니다. 요즘 계속 영상 편집하고 일하고 막 그러느라고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핑계로 책 읽기를 미루고 있었는데, 오늘 끝까지 달궈서 이제 기사단장 죽이기 이 편을 뜯으려고 합니다. 이. 책 뜯기의 순간을 함께. 야. 어, 세 책. 세책 느낌. 얘도 커버를 벗겨놓고 알맹이만. 읽어야겠어. 아 근데 운전하고 다니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원래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는 지하철에서 읽었었거든요 1권 벗겨놨던 표지를 다시 1권에 입혀줍니다 이거는 이거는 옷을 다시 입었고 이거는 옷을 벗었어요. I wanna get you, all alone now And go hide away from the l i h t s But I don't dare to, I'm too fragile And for that I do apologize Maybe someday, we can work it out But I'm afraid, it's too late to try Baby, I don't dare to love you And you know the reason why Don't you know a way too weak to swim? Can't you feel the waves come crashing in? 지금은 즐거운 금요일 퇴근길입니다. 오늘 저희 회사 공사, 그러니까 자리 재배치 공사가 있어가지고 반나절은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원래 하루종일 못할 줄 알았는데 오전에는 그래도 일을 했고 오후에는 배치하고 또 이런 일하고 못했어요. 사무 공간이 배치가 다시 되면서 제가 원래 있던 자리가 너무 최악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. 안쪽으로 사무실에 더 깊숙한 쪽으로 옮겼어요. 근데 창가랑 좀 가까워져가지고 밝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저는 햇빛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 새로 옮긴 자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약간 퇴근하기 싫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. 하지만 퇴근해야지.